l o r e n 진 i 니다 r e n z i Lorenzi, Lorenzi, 하겠습니다 z 스 Lorenzi, Lorenzi, l o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하차하여 퇴역 후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Dear passengers, please cover your noses and m o u t h with your m a s k 이번 역은 노량진. 노량진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문쪽입니다 여가라 중앙보원 병원 방면으로가실고객리께서는중앙원병에서 보워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his s town is 도량지, 도량지, Do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.